여기가 하나봉원 메인 광장인데 미술관이 있고 그 뒤쪽에 스페이스버그가 있습니다. 미술관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길도 좋고 올라가기가 편한데 저는 토박이들만 나는 바로 옆에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비기더 가까워요. 경사가 아주 심하긴 해도 아주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150m 정도 올라가면은 스페이스워크가 있습니다. 이단 미술관이 있고 자, 미술관 뒤에 스페이스워크가 있죠. 집갓에는 바람도 좀 불고 하는데 숲속에 들어오니까 푸근한 느낌이 드네요. 바람도 없고 바람이 어느정도 불으면 네, 딱 문이 안, 안 열리더라고요. 풍속하고 다 설정을 해놨는 모양이 올라갔다 오셨어요? 못올라가 그냥 저 물의 높이가 25m 폭발같이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면 올라가게 이렇게 잠겨버린답니다 문이 초소 어, 뭐 몇미터 이상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음. 아, 또 그때그때 그때 저렇게 또 바람이 약해지면 이렇게 또 열어주고 네. 2 g 부터 금년 말일까지는 생일 오전 9시부터 16시. 주말 공휴일은 10시부터 7시까지네요고이해 주시고요. 네. 네. 아좀 바람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대안 떨어뜨리도록. 쪽이 조금 만해서1 m 터 20인 줄 알았는데 1 m 20더 돼. 위에 쪽은 1 m 터 20인 거. 아, 위쪽에요? 아, 밑에만 지금 더 넓고, 거기 어 1m20 맞죠? 아, 네. 저 위에 입구는 상당히 넓어, 넓게 보이는데, 폭이 위쪽으로 갈수록 폭이 1m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가급적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가고, 어, 내려오는 분들은 좌측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오니까, 바로, 바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요. 다는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 네, 반대편 저로 이렇게 이 해가지고 사가 보통이 아니잖아 해가지고 기서여기막아놨잖아 여기 네, 그렇지. 저기가 가로토자는 거꾸로 매달려가야 되는데 좌측도, 바로올라가자 바로, 이자식로 가서, 이자계을이을쪽으로올 먼저, 우측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ey 위쪽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를 를좀 바꿔서 전환을 했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 ụ n 총7 1 7개 계단인데, 아, 가운데 좀 통제된 계단, 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0 0에1 하수층 높이를 걸어서 올라가는. 이때부터이 전체가 한옥공원입니다. 도심 속에 이런 큰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어 쉽게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고 또 곳곳에 운동시설도 있고 공원장도 있고 있고 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또 바람이 아, 싹 차네요. 음. <목소리도> 아침에 시열시열시에서다했어요 주변에 어두운 데 닫았어, 터졌다꺼졌다 하는데 프라니까좀지이저이게내려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로 내려오는 거